가자, 가자, 가자. 그래서, 그래서, 미안하다고, 이렇게 하세요. 이쁜 아이라서. 어. 맞아. 맞아. 맞아. 고맙다, 고맙다, 해, 고마워. 야, 미안하다, 이거. 난 가짜인 줄 알았어. 난 너가 이 시간에 게임줄 몰랐어. 미안하다. 미안해, 미안해. 한번더 뀌어있는 거 좋아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어 아, 너? 어? 미안너이 시간에 너무 다고너 밤에 방송하잖아 시간에 너어 미안해 아, 나 가짜인 줄 알았어 하도요즘 가짜가 많아가지고 나 아프리카 잘 모르잖아. 그지고 가짜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제도 누가 가짜였대. 양충이라가지고나 그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어제도 뭐그 가짜가 와있더라고그한그 중간에 가짜는, 가짜는 몰랐지만 이게 가짜라고 하더라고. 어그로가 맞던 짭인 줄 알고 미안해. 자 얼른 미안해. 자 다시 자 미안해. 아다 돌아보거든 이거 <웃음>